어, 이거는 사실 답변을 저희가 따로 안 드려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냐면 그 요정들의 태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질문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되게 일찍이 한 1화, 2화 정도부터 1일차, 2일차부터 다들 추측을 명확하게 하시길래 지문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 간접적으로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건 사실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의미를 아실 거기 때문에 음 이거는 조금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조금 컨텐츠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음이 체제가 이 체제 안에 묶여있는 약자들을 약자로 두기 위해서 만들어둔 족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태엽 물가가 높고 그에 반해서 굉장히 요정들은 돈을 굉장히 박봉으로 받는데 근데 꼭 차야만 하는 필수 요소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들게 되는 그런 악의 고리, 그런 족쇄 그런 것이기, 악의 순환 어쩌고 저쩌고 좀 그런 존재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예,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서 음,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한 거 치고는 말을 존나 길게 했지만 아무튼 킥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약간... 어,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이번 질문은? 무장이가 요정 중에서 가장 작은 편인데 그런 설정을 한 이유는 크리세우 현실 고증을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요정 중에 그나마 가장 큰 요정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호랭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을 덧붙여 주셨거든요. 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대표로? 아, 우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죠. 어, 우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이제 초, 초반에는 설정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점 NPC 같은 캐릭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요정들은 이제 키가 작다는 설정이 이미 있었는데 저는 혼자서 키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뭐 허리만 또 늘려봤다가 어깨 패왕 됐다가 이렇게 혼자서 그러고 놀다가, 어, <웃음> 딱, 얘를, 캐를 굉장히 작게 만들고 주점이랑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키가 작으니까 물건도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해서 이걸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다 해서 작은, 가, 마을에서 가장 작은 요정 캐가 됐어요. 원래는 그거보다 더 작았는데 이제 그럼 너무 불편하니까 오히려 크기를 키웠어요, 우장이는. 음, 그렇군요. 음. <목> 그러면, 가장 작은 요정은 우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캐릭터, 작은 캐릭터에서 큰 캐릭터 순서로 나열을 하자면, 우장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일 존만이는 누군가요? 설록이요. <웃음> 아니, 설록이요. 뿔 크기로 하에서 살짝 뽑았는데, 뿔 빼야됩니다. 인간적으로 에? 뿔도 제 신체의 일부입니다. 억울합니다. <웃음> 그거 빼버리면 그만인데 에? 시잘하거든 설록이 다음 존만 이는 누구죠? 그 다음은 소금입니다. <웃음> 저구요. 하뿔뿔뿔 <웃음> <웃음> 고만? 고만한? 저, 다음, <웃음> 예. 저 다음으로는 머리 큰 팽이 <웃음> <그런> 머리가 팽이요제 <웃음> 옆에 <웃음> 더큰 빼옹이 있거든요? <웃음> 머리 너무 커서 목소이가다안 둘러진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우장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은 설록이, 소곰이, 팽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큰 어, 장이요. 장이요. 장이 장이랑 네. 빼옹이랑 비슷할 거예요. 음. <웃음> 그러면은 코랭이가 가장 큰게 맞네요. 그죠? 네. 아니 키 코랭이 키안 잡았어요. 어 그래요? 맞아요. 네. 아, 근데 보죠 <웃음> <웃음> 절레절레 <전래절래> 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뭐, 코랭이가 고래니까 제일 크겠죠? 예, 그쵸? 예, 그 기정사시로 합시다. 예, 그걸로 가는 걸로. 예. 아니, 뭐, 코랭이가 제일 크지, 뭐. 어, 고래인데, 뭐, 그죠? 에. 찡긋찡긋 <weighed for it> 그렇죠? 집사님 예상이 맞았던 것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질문 3화에서 요정들이 뿜뿜빠라방뿜뿡드석푸드석푸드석푸드석 존나했는데 그거는 뭘 먹고 배탈이 난건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텐데 저도 사실 이거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발언을 해주실지? 배탈 난 사람 중에 한명이에요 예? 맞아요. 그 뿡빵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하시죠? 나온 김에 빼곡님이 말씀하시죠? 뭘 먹고 배탈이 난 거죠? 어? 빵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갑판때 네, 사실 붕어빵을 먹고 배탈이 난 거였다. <웃음> 네? 예. 그거는 컨텐츠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양님이 집 뒤질 시간을 주기 위해 배탈이 났습니다 그쵸 그쵸 예. 다들 이제 후자는 좀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전자 이제 뭘 먹어서 배탈이 난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 그렇게 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요 질문은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요 질문도 뽑았고요.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조금 조금 오지는 질문이긴 한데 아.. 이거를 대답을 해드릴까 말까요? 예? 흠.. 음. 오.. 이게 대.. 이 질문이 뭐냐면 우장이는 코랭이가 인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둘이 서로 친해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이,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 질문 오지나요? 오지나요? 오지고 지리나요? 코멘트 <웃음> 해야죠. 아 이거 대답하지 말까요? 아 이거 비하인드에서 아, 밝힐까요? 멘트였죠. 아 이거 비하인드에서 밝혀도 되겠네요. 그죠? 아, 이거 네 그래도 비하인드로, 되겠네요. 비하인드 <웃음> q a 로아 말하지 못까요예 예, 예. 밀어봅시다. 아, 예, 그럼요, 비하인드 예. Q&A가 또 있으니까 또 거기로 슬쩍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 정말 집사들 진짜 궁금하겠다. 킥킥킥 세상에 너무 궁금하겠다. <웃음> 안타깝다 나는 아는데 나는 아는데 <웃음> 집사님들 화이팅 화이팅 아 정말 안타깝다 질문도 예리하고 들을 귀도 있는 집사들이 대답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그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집사들 화이팅 <웃음> 저기 온실 주소 좀요 <웃음> 아이고 비하인드 Q&A 영상이 또 따로 나오니까 아이뭐 궁금하시면 아니 아이 뭐 그거 보시던지예뭐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예 아니 아이 뭐 다음주 다 다음주 안에 나오니까 그거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예 뿌이 뿌이 뿌이 예 그거를 고시기하면 되실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바로 다음주에 어, 냥냥냥냥 냠냠냠냠냠냠냠냠 텔리아 님, 새로운 집사는 언제나 환영스. 키킥. 반갑습니다. 바로 조엔 다음 질문. 산타는 어떻게 해서 선별이 되고 요정 마을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 질문에 펭이 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리. 어, 산타 지부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되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산타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고용한 산타를 선별합니다 을 근데 그 선별 과정은 비밀이고요 산타가 죽고 나서 양님이 요정 마을에 떨어진 건 이전 산타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순전히 동화책이 양님을 끌어들였고 양님이 동화책 내용을 뒤바꾸자 나가게 된 거라고 저희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가 아니지만 산타 이상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크, 멋있네요. 운명이라니. 이것이 바로 데스티니 두둥탁. 예. 멋있네요. 음. 끄덕끄덕.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또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아, 요거 질문들이 참 예리한 것이 많은데. 어? 아, 여기 예리한 질문들이 많은데. 어? 아, 그 피아이드로 조금 넘기고, 그리고, 어, 음, 조금 넘어가서, 예, 요정들이 생산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운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도 되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이 세계관 설정에서 산타가 그, 거시기, 그 걔가 배달을 하는 게 아니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꼬라지냐. 약간 그런 이제, 그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롱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접수부에서 산타집으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를 취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 리스트에 맞춰 생산부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포장부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고요. 세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까지 포장 완료된 선물들을 산타 지부에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산타 지부에서는 취합한 물건들을 인간 사람들이 그 지부까지 찾아와서 구매를 하는 구조이고요. 사실상 산타 지부에 이송되는 과정도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라 산타와 루돌프가 하는 일은 딱히 없다라는 설정으로 저희는 세계관 구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눕방을 하는 소곰이, 예. <웃음> 그러니까 사실상 산타는 정말, 음, 예, 음, 그죠 음, 음. 그런 뭐 설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질문. 제가 찾지 못한, 양이 찾지 못한 방송에 나오지 않은 힌트나 스토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곰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 사실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찾아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 편집본에서는 104죠. 저희 토론하는 회차에서 그 양님이 간장게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고미가, 어, 그거 우장이랑 이름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막윙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거는 우장이가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웃음> 블렌더를 돌린 설정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게 화면에 잡히지는 않아서 아마 알아차리기는 좀 힘드셨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4회차에 냥님이 설루기 집에 쳐들어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 밖에서 막 헉! 헉! 냥아 너 빨리 나와! 이렇게 해서 냥님을 빼냈잖아요. 그때... 음, 소고미가 그린 설록이의 구겨진 초상화가 나왔는데 사실 그 초상화는 2회차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양님이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 초상화를 <웃음> 그래서 원래 설록이 2층 침실에 있었다가 못 찾으셔서 1층으로 내려놨어요. 근데 그것도 또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에 놨어요. 근데 양님이 휴지통을 안 보시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와 이거 영영 못 찾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회차 때 그때 설록이 집에서 너무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방송이 안 끝나겠다. 이 사람을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야 되나 해서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초상화를 꺼내가지고 그냥 애들이 맺힌 거였고요. 그리고 3회차 2회차 때 그때 가나요? 설록이 집 거실에 그 산타한테 받은 공로상 상장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냥님이 위를 잘안 보셔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사회차에 어 장이가 등장을 할때 "아, 오늘따라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양님은 다른 마을 친구들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음, 그렇죠. 저는 다른 친구들이 예, 마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 마을 친구들이 다그 인형이 돼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가판대 요정들이나. 태엽 가게 요정, 뭐옷 가게 요정, 자파점 요정,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가 다 인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랭이랑 우장이만 요정, 인형이 된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암시를 한 대사였는데, 어, 자파점이나 그런데 갈 시간이 없으셔서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마,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장이 집에 한번더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장이 집에, 어, 산타가 우장이한테 너 주점에 멋시기멋지기 하지 않겠니? 라는 편지를 숨겨놨는데, 그거를 못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랑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끄덕. 그때 팽이네 집에 먼저 가셔가지고, 그냥 제가 편지 던지고 나와버렸는데, <웃음> 사실 그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끄덕끄덕, 격한 끄덕끄덕. 끄덕끄덕. 디테일이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이거 어제 이 Q&A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다른 NPC 요정들이 다 인형으로 변해서 마을이 조용해졌다는 게, 하, 이거를 발견을 했으면 되게 진짜 개쌉 소름이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네. 음, 제가. 아, 네, 그거... 네. 아 네네. 어, 제가 그 아, 질문 중에 네.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 제가 플레이하면서 어, 아쉬웠던 게 있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이제 발견을 못한 부분이랑 그 바, 발견 못한 부분이 사실 이렇게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나중에 듣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NPC들이 다 인형으로 변해서 마을이 이상하게 조용하네라고 했던 이제 그거를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그리고 조금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그 우장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친구들한테 나눠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방을 줬었잖아요. 근데 그 가방을 돌려주지 말걸. 가방이 엄청 유용했을텐데 어? 엄청 이런저런 단서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인벤창이 모자랐잖아요 근데 그 가방만 있었더라면 온갖걸 다 쑤셔놓고 돌아다닐 수 있었을텐데 가방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계속 그 가방이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래서 우장인의 집에 간 것도 사실 뭐 다른 단서 찾으러 간게 아니라 이 가방 혹시 누구 간거 없나? 슬쩍 간 거였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뒤지지 못하고 예그 가방 가지고 간 거였는데 그렇게 예, 됐네요 예 이런. 끄덕끄덕. 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바로 다음 질문 중에 이제 카페나 SNS에 올라온 추리글이나 댓글 중에서 가장 놀랐던 글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너무 잘 맞춰서 너무 이제 기획 의도나 뭐 아니면은 뭐 캐릭터 설정 이런 걸 너무 잘 맞춰서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에서 놀라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 저, 그, 하부망 시작하자마자, 팽이 흥망 아니냐는 이제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 정도는 맞긴 해서, 저희끼리 <웃음> 되게 놀라 했어요. 그리고 1회차 편집본 댓글들 중에,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마을이 되게 스노우볼 같다고 쓰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응. 오조쌈, 오조쌈. 음, 끄덕끄덕. 그 다음에 제가 말할게요. 네. 음, 저는 이제 정확도로는 그 트위터에서 되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예측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양님이 차기 산타 아니냐는 글에 사실 제일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리한 부분들이 많았고, 맘에도 들어서 5회차까지 그 해당 요소들을 일부러 각 화마다 계속 넣었어요. 선물을 나눠 주게 한다던가 이렇게 계속 그런 거를 계속 넣었어요. 음, 떡밥을 일부러 뿌리셨다. 네. 왜냐면 맘에 들었기 때문에. 킥킥킥 그렇군요. 굉장히 그러셨다고 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저요. <웃음> 네. 아, 어, 저는 팬카페에서 그 캐릭터 해석글을 봤는데 되게 길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잘 써주셨거든요. 맞쌈, 음... 맞쌈. 그, 그 해석글 중에서 특히 저는 어, 설록이 개 해석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현실이랑 빗대서 엄청 상세하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팬카페 가입을 해주시죠. 맞 뿌이 뿌이 뿌. 해주세요. 설록의 손에 쥐어지는 팬카페 가입권. 킥킥. 예. 뿌이 뿌이 뿌. 네,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예리한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이 또 재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음.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추리 어쩌고 저쩌구나 이제 그걸 해석글을 또 많이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써주세요. 예. 강요니까 빨리 써주세. 네, 많이 써주세요. 1인당 한 10개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킥킥. 어, 그리고 그... 어, 이거는 이제 각자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원님들께서 각자가 생각하는... 하부망의 감상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코랭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코랭님이 생각하기에 하부망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둥탁! 코랭님 저거 목도리 머리통에 쓰니까 엄청 비장해 보이잖아요 <웃음> 지금 굉장히 비장해 보이는... 탁탁탁탁집 지금 치우고 계십니다. 예 한쪽 눈가려져서 조낸 신비로운 아랍 상인 같아요. 술주정비은데 <웃음> <수주적 미너드인데. 웃음> 아이 참! 에? 아 이거 포장을 해드리는 건데 아이 참 이거? 어? 하부마 감상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코랭님? 팽이 목도리가 너무 작아요. <웃음> 목도리가 작은 게 아니라 머리가 그.. <웃음> 그렇군요 머리가 큰. <웃음> 그래군요 머리가 큰 거였군요. 빨리 말하시죠. 다른 분들이 말을 잘 하셔서 넘기겠습니다. 아니 아 그래도 한 마디만 해주시죠. 우리 마을 짱이에요아 감사합니다. 멋진 한 마디였습니다. <웃음> 끄덕끄덕 예 격하게 끄덕여 주세요. 라고 건축장이 말했다. 예. 사실은 킥킥. 그렇다면 장희 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부망의 감상 포인트가 뭔가요? 우정과 감동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거죠. 아, 감동 멘트 쳐 주셨고요. 예, 그 팽이 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부망의 감상 두둥탁 포인트는? 저의 약간 판타지하고 동화같이 아름다운 마을 속에 현실에 빗댄 대사나 상징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깨달을 때 소름이 돋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맞죠? 맞죠? 인정 딸이 앞으로 구르면서 딸딸이 인정, 인정. 인정 존엔 인정이고요. 그 배우님께서도 한 마디 해 주시죠? 저 이거 어 <웃음> 이거 순서.. 저 적혀있는 순서대로 말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웃음> 아 돌아갈 <돌아간다> 서 <웃음> 어, 말씀해달라니까요! 음, 어.. 저희 마을도 너무.. <웃음> 마을도 <웃음> 너무 이쁘고 모두도 대단하고 어, 스토리도 짱짱하고 아무튼 다 감상 포인트입니다. <웃음> 모든 것이. <웃음> 그렇군요. 아우 커피 등장했고요. 빨리 먹고 정신 차리라는, 잠을 빨리 깨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예, 네, 빨리 잠 깨주세요. 우자 님께서도 한마디. 음 역시 다양한 자작 모두 아니겠습니까. 아, 또 인정 딸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뿌이 뿌이 뿌이. 아, 소금이 방구기네요 키키. 그럼 설롱 님께서는? 어, 하부망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그큰 감상 포인트이지 않나 싶고요. 낭님이 동화 세계에 빠진 만큼 주인공인과 동시에 독자였기 때문에 각 캐릭터들 모두 주인공이 될수 있었고 그런 점이 컨텐츠 매력을 더 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 맞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소곰님이 생각하시는 하부망의 간포는? 어, 저는 물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겠지만, 하부망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을 좀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설정이나 뭐 주요 대사 같은 게다 이제 그런 현실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놓치신 게 있다면, 이제 트레일러부터... 세상의 마상에 이런 일을 포함해서 101부터 나중에 올라올 504편까지 정주행 다시 하시면서 네 이렇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놓치신 것도 많지 않을까 많이 많이 봐 주십시오 저희 조회수 맨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요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거시기 뭐야 그 조회수 체크를 자주 하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예. 아주아주. 아주. 그 여러분들의 조회수, 댓글, 어쩌고 저쩌고가 전부 다, 예, 이분들의 힘이 됩니다. 예. 킥킥킥. 예. 그치 원래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복습할수록 원래 더 많이 많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예 원래 그래서 재탕하는 것이 또 그런 바다 아니겠습니까 음. 재탕하는 것이 또 그런 맛이고 하니까 그것도 못 봤던 디테일을 분명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소금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게 생방 한번 날리거나 아니면 정중에 한번한 사람들은 아마 놓친 게한1 0개 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음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다른 엔딩이 있었는지 추가 엔딩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냥이가 산타가 되는 엔딩은 처음부터 없었는지 해피엔딩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롱님이 답변을 거시기를 해주실게요 네 우선은 해피엔딩이 진엔딩이 그 진 엔딩이고요. 다른 엔딩들은 멤버십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냥이가 산타가 되는 엔딩은 애초에 없었고요. 동화 세계에서 냥님은 조력자 역할일 뿐이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는 저희가 엔딩을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쓴 포인트라서 냥님이 요정들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요정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이 비춰지길 원했기 때문에 애초에 양님한테 너무 포커싱이 오는 그런 구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고요. 세 번째로 해피엔딩의 구체적인 조건은 특정한 아이템을 찾아서 각각의 캐릭터에게 알맞은 포인트로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끄덕끄덕.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특정 아이템을 찾지 못하거나 하면은 그 터닝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엔딩이 갈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멋있고, 뭐 오지고, 지리고, 진짜, 게임 같죠? 어, 약간 DBU 같은, 좀 그런, 터닝포인트에서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가지가 가지가지 뻗어 뻗어나가는, 아, 이것도 가지라고 하면 또, 아, 개 빡치는데, 음, 아, 트리가, 트리트리 뻗어나가는 그런, 그런, 예, 예, 그런, 네. 아, 이런 거 주실 필요 없는데, 아, 이런 걸또 굳이, 예아 여러분 많이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웃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그그 그 대사가 또 그렇게 되네요 의도한 건 절대 아닌데 아유 정말 빡친다 응 아이 그 가지 가지 주지 마세요 개 빡치게 아이 가지 주지 마세요 예 그러고 어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뭐를 고를까요 음 이게 사실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읽어드릴 순 없고 근데 이제 읽어드릴 수 없는 질문 중에서도 이게 저희가 오늘 말하지 않은 질문 중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인데 오늘 대답을 안 했다 하면은 이거는 100% 비하인드 Q&A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비하인드 Q&A 영상도 꼭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거기다 많이 하려고 저희가 질문을 좀 엄선해서 골라놨거든요. 네. 그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어... 우장 님께 질문이 왔어요 곧 정수가 떨어져 인형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장이가 들었 우장이 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장이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우장아 광광 하면서 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질문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는지 아...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무장이 캐릭터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음 아마 정수가 떨어졌을 때 가장 처음에는 회피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개안 남았을 때는 정수를 좀 여러 번에 나, 그 나눠 먹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이제 말하거나 호소를 못했고 쫓기듯이 혼자서 마지막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는 코랭인데 이 코랭이는 우장이가 신세를 한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장이는 계속 코랭이한테 계속 끝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도 얘도 항상 정수가 이제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이전에도 급박한 상황이또 예, 가끔 있었을 건데 그때도 얘는 혼자서 견뎌서 그 순간을 지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 생각보단 일단 남겨진 코랭이 걱정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뒤에 남을 요정 친구들 생각을 더 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장이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물을 나눠줬던 것 같네요. 음. 네. 끄덕끄덕. 어, 어, 어느새 차려진 밥상? 두둥탁? <웃음> <웃음> 어느새 대박돌돌 어,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을 이건 저도 진짜 존나 궁금했거든요 이게 팽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팽이가 이제 엔딩에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간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왜 마음이 바뀌어서 산에 올라갔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팽이님? 어, 팽이는 그냥 순전히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올라간 거였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그 다른 친구들의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막 떠올리고 그리고 냥이가 마지막에 설득을 계속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팽이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 엔딩 영상에 나타내기는 했었어요. 음, 아무튼 팽이의 마음이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택을 때 않았고, 뒤바꿀만한 그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용이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배용이는 잠을 언제 잖아요? <웃음> 라고 하시는데. <웃음> 네. 어.. 출근하기 한두 시간 전에 겨우 잠들었다가 이제 다시 출근 운 울리면 출근해서 공장에서 헤디뱅잉 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게 컨텐츠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포장부 이제 빼옹이가 존으라고 선물을 자꾸 두개 넣어서 한 상자에, 어,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런 이제 산타의 거시기 그 일지 같은 게 있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빼옹이는 잠이 항상 모자란 상태였던 거시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짠한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이제 코랭스. 코랭이가 코랭이야 과거가 궁금하다 도박과 술에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코랭이는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아 이것은 텔레파시? 팅! 그러나 결계에 튕겨져 나갔다 예, 제가 자연결계가 있어서 그만 채팅으로 찾으셨는데 아아 네, 아, 제가 그게 네, 안 평소, 보이는군요 네, 아 네, 네, 네, 네, 평범하게 아 <웃음> 제가 f1 누르고 있어가지고 <웃음> 포장부에서 살았었다고 네, 평범하게 포장부에서 일하고 아, 살았었다뭐 하시네요 예 평범하게 포장부에서 아아 결계인가 크크 예 네, 결계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계로 튕겨져 나간 거였고요예아 네. 이거 뭐야 이거 왜 가지를 들고 세요이거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별로 또 이제 장인님한테도 거시기가 있어요. 그몸집만큼큰 망치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웃음> 네, 원래 무기는 커야 멋있는 거 아닌가요? 쬐끄마다 망치로 조그만하게 땡땡땡땡 이렇게 두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번쾅 내려치면 세계가 흔들리는 어쩌고 저쩌고가 멋있어가지고 그런 멋짐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죠. 거물이 움직일 땐 세계가 울리는 법 쿵쾅!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소고미에 대한 또 질문이 있어요. 소고미가 뭐?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는 이유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그 돌디 산타가 매년 인간세계에 가서 이제 선물을 나눠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요정들은. 그러니까 호구, 어, 호기심이 많은 소고미는 아마 이제 그거를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인간세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인간세계는 어때요? 근데 물론 산타는 대답을 해주지 않죠. 이제 그렇게 직접 질문을 했을,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아마 장이가 없었으면 진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고미의 상상을 현실화해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예, 그 장이의 역할도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멋진 친우관계라는 생각이 드삼 네 끄덕끄덕 음. 그리고 또설로어 어, 뒤에 드럼이 생겼고요 <웃음> 뭐죠? <웃음> 아이 멋진 드럼을 배경으로 설록 씨에게 질문 설록이는 4일 동안은 마을 탈출에 부정적이었는데 5일 차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 설록이는 자신의 인생 설계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4회차까지도 설득이 잘안 됐던 거고 또한 심지어 루돌프가 되지 못했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기 산타가 될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신감도 컸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분노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테고 또 혼란스럽기도 했을 텐데 사실은 어쨌든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자신이 더 나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고요. 또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는 도망가는 대신 부딪혀 보기로 결심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는 친구라 결심 자체는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어,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음, 끄덕끄덕. 예. <웃음> 아, 이게, 소곤 님이 설록이 원샷을 위해서 눕방을 해주시는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 예, 잘보았고요 네. 네. 네. <웃음>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음, 다음은, 사실 이거는 저도 조금 어 하면서 궁금했던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음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설록이랑 장이랑 소금이가친했 삼총사라는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제 설로기가 권력에 미치면서 멀어진게 맞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 속시원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소원해지게 된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권력에 미치면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진타입니다 왜냐면, 설루기가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코어가 성공, 야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산타의 쪽지에서도 드러나지만, 이제 그거를 건드려서 아이들을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뭐, 걔네는 너무 나태해서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 뭐, 네가 걔네를 잘 감시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건드린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소금이나 장이나, 어, 설루기랑은 좀 결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찾은 교환일기 뒷, 그 숨겨진 부분을 보면 설루기가 니네는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거의 소금이가 거기다가 뭐 목표나 꿈 같은 게꼭 있어야 돼? 그냥 상상만 해도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있고, 음, 산타가 이간질을 한게 가장 크다라고 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끄덕끄덕. 그렇군요. 음. 그렇다면, 설록시. 네, 설록씨가, 예, 설록이도 약간 이제 그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장이와 소고이를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간 친한 사이였고, 어, 막, 교환일기도 쓰는 사이였으니까. 음, 약간 설록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장희와 소고미에 대한 감정이 뭐였을까요? 음, 우선은 원래대로라면 각자의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던 관계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3자인 산타의 이간질로 인해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설록이 입장에서는 장희와 소금에 대해서 애틋함과 서운함이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렇군요. 굉장히.. 예.. 역시 인간관계의 감정이란 단순할 수 없죠. 음.. 오 그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질문! 그 바로 다음 질문인데 팽이에게 물고기 인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이 물고기 인형을 팽이가 선물 받았던 그때의 그 이야기? 그 설정이 굉장히 궁금하긴 했어요. 네. <웃음> 그 채팅창에서 물고기 인형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고. <웃음> 그래서 저도 웃겼거든요. 근데 그 인형 자체는 외로웠던 팽이에게 산타가 선물해준 추억이 담긴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 넣은 설정이에요. 음, 그러면은 그냥 단지 그 팽이는 외로웠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또 그걸 산타가 살살 건드려가지고 그, 그냥 단지 정말 물고기 인형은 그냥, 좀 매개체에 불과했던 것 같네요 그 자체로의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그 팽이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사용한 그런 도구인 건가요? 그쵸 산타가 자신에게 의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끄덕끄덕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음, 팽이에게, 팽이는 냥이를 친구로 생각했나요? 괄호 열고 울컥! 이라고 써있는데 어떤지? 어, 같이 동거동록을 했는데 친구로 생각을 안할순 없겠죠? 하지만 팽이는 냥이가 곧 돌아갈, 헤어질 사이라는걸 알았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뒀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잠깐만요. 음, 음, 음. 그 다음 질문 중에 조금 또 이제 예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 여러 개는 이제 또 비하인드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또 비하인드에서 <웃음> 비하인드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어 이제 간단한 질문을 이제 간이 질문으로 쓰자면 이제 어 저에게 이제 양에게 일어난 5일간의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이라고 이제 예 그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저의 답변은 한 겨울밤의 꿈이라는 예 그런 답변이겠고요 뭐 한마디는 아닌가요 예 삼음절이긴 한데 아무튼 한마디죠 예한 겨울밤의 꿈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저희가 답변 정리해 놓은 거에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추가를 해주셨는데 어, 요원님들께서 이제 추가하신 문구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와 이제 이 안에 있는 마크 하부망양이와 하부망 요정들의 시각이 잘 반영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되게 하부망 냥이가 약간 한양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한겨울밤의 꿈이었을 수 있죠 음.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생각 안할수 있죠 증거물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쵸? 그리고 요정들한테는 이게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둥탁! 예 그쵸 음. 굉장히 그런 복합적인 어쩌고 저쩌고가 예, 음. 아 그리고 이것도 바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더 해볼게요 음 이거는 이제 1화 첫 번째 1화 시작하기 직전에 요원님들이 무슨 심정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요건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긴 하삼 어떠셨나요? 이거는 어... 지금도 그래요. 네. 엄청 진짜 긴장됐고, <웃음> 막 손에서 땀도 나고, 진짜 체할 것 같아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지금도 공복이거든요? <웃음> 진짜 엄청 엄청 긴장돼가지고, 저희 막다 모여서, 아, 진짜 떨린다, 아, 진짜 떨린다, 막 이러면서 긴장을 계속 풀었어요. 농담하면서. 음, 설록님은 어떠셨죠? 저도, 진짜 벌벌 떨었고, 목이 우선 타 들어갔고요. 1회차 때는 설록이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고, 저도 소금님처럼, 이제 긴장하면 체야 할까봐, 밥을 못 먹고 항상 진행을 했습니다. 음, 우장님과 빼옹님께서는요? 음, 저는 이제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가지고, 스스로를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우 우동을 끓여먹었습니다. 왓? <웃음> 이렇게, 네, 이렇게 밝혀지는 통욕 상잔의 비극. 그 오장이 맛있었나요? 어맛있었다요 네. 빼옹님께서는? 저는, 어, 저는 전날까지 별 감흥이 없다가 방송 직전에 긴장해가지고 손과 발이 땀이 줄줄 나서 차가 손발 그 수정냉증 왔어요. 아. 두둥탁. 그 다음 팽이님과 장님과코링님은 저도 완전 벌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워낙 잘 떨려서 떠는 게 티날까봐 양님을 계속 무시를 좀 하다 보니까 먹금 마을로 이미지가 잡혔더라고요. <웃음> 팽이 기빨린다고 맞습니다. 킥킥킥. 장희님께서는? 구운 새우? <웃음> 아, 저는 시작할 때 너무 떨렸었고 1회차 때 제일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본방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밥을 따로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요일엔 매번 파리 어어쩌고해서 빵을 사서 리허설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만 잘 먹었나봐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코렉님께서는 좀 몸이 떨리고 목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잉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덕 그덕. 약간 그 떨리는 것이 사실 약간 그 코랭님 캐릭터와 약간 조금 일맥상통하는 거시기가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술 먹으면 떨리잖아요. 그죠? 예. 과도한 음주는 <웃음> 물음표. <웃음> 아 코랭이 캐릭터 말하는 거죠. 코랭이 캐릭터. 아 저도 술안 먹는데 코랭이도 술안 드시는군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캐릭터하고 본인이 반반이라고 하신 게 약간 여기서도 좀 반반이네요. 예, 완전 캐릭터랑 완전 상극. 음, 코랭이 캐릭터 자체는 이제 완전 예 그죠 술 거시기가 어막 막 새우를 막 뱉어내시는데요? 예? 네? 새우를 막 뱉어내시는 예 뭐죠? 네. 아 근데 이 와중에 어 아이고 이게 화장실 좀에 <웃음>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예 아이고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또 <웃음> 화장실 좀 예. <웃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어예 어. 예, 그러면은 그동안 사운드는 이제 요원님들이 예 요원님들에게 책임 전달을 하고 가겠습니다 키킥 아, 그리고 이제 조금 거시기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질문은 과몰입해서 울컥하거나 눈물이 났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 예, 아니면 웃음 참기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토킹을 좀 해주시죠. 저왜 자꾸 미시죠? 고... 온 사람이 <웃음> 하시죠아이 거시기에 말씀해주시죠. 네, 웃거나 어? 웃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를아 음... 근데 솔직히 솔직히 뼈분님은 웃었잖아요, 그죠? 네. <웃음> 맞아요, 웃었죠. 아 울었다고요? 네, 네, 네. 네. 그쵸? 저.. 네.. 주점 자백신에서는 진짜로 울먹이면서 애, 울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게 빼옹이스럽다 생각해서 의도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에이그.. 정말 의도한 부분이 맞나요? 아.. 그럼요 에이 아,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참나 원.. 믿어드릴게요 에..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0신 분이. 소고미도 울었습니다. 예, 소고미도 어... 울었습니다. 아, 어... 네. 사실은 저도 울었고요. 비장하시네. 저는 좀 많이 울컥 했는데요. <웃음> <웃음> 저는 일단 그, 빼옹이랑 화해하는 장면에서 그 사실 주점에서 그 자백할 때부터 약간 울컥 했는데, 음. 화해할 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웃음> 화해했고. 근데 그때 다 웃으시더라고요. <웃음> 저희 진짜 웃지했는데왜 <웃음> <웃음> 웃으시는 거지? 나중에 이해를 못했어요. 채팅창을 보고. 너무 감동적인 상황인데. <웃음> 그리고 5회차는 양님이 이제 자유플레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다 저희가 만든 건데도 너무 이입이 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양님이랑 공장 앞에서 만나기 전까지, 어, 막 울고 있었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와야 될 타이밍쯤이 됐을 때, 이제 그 이어폰 빼버리고, 방송 안 보고, 이제 물 마시고 진정하고 그랬는데, 그 다시 팽이네 집에 가서 팽이랑 대화할 때그 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 팽이가 하는 말들이. 그래서, 그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안 울면 사람 아니죠 이거는. 네, 네 그렇게 저는 옴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옴닉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응. 킥킥 아 옴닉 네, 너무 좋다. 웃음 참기 힘들었던 순간이요. 맞습니다. 저는 양님이 갓지 옷이랑 눈사람 옷 입었을 때 <웃음> <웃음> 네, 열심히 참으면서 대사 쳤습니다. 아니 그치만 좀 티가 났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삐식삐식 웃었을 거예요. 킥킥킥. 다른 분들은요. 저도 냥님이 안대 쓰고 나타났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직접 대면을 했었잖아요. 공장에서. 근데 대사를 쳐야 되는데, 냥님이 안대를 쓰고 되게 앞을 잘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되게 <아주> 막, 어? <웃음> 근데 냥아, 얘기를 하고 나서 너왜 안대를 쓰고 있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엄청 <웃음> 웃고 엄청 웃고 그거랑 눈사람 옷 입고 왔을 때도 그때도 엄청 웃었어요. 킥킥킥 저는 웃겨서 힘들었던 순간은 없는데 그 오들오들 드립치셨을 때는 진짜 웃기기보다는 머리가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어, 현실 반응이 튀어나왔었습니다. <웃음> 에? 했던 게그 현실 반응이었군요. 인정한데요 코랭님도. 아, 아 그런가요? 코랭님은 웃음 참으시거나 아니면 우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탁탁탁탁탁 입력 중입니다. 에? 둘다 없다고요? 당신을 옴닉으로 임명합니다. 땅땅땅. 키키. 왜 물음표 치시죠? 에? 아까 그안 울면 사람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럼 전화 코랭님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예 함께 옴닉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우 옴닉이 둘이나 있다 <웃음> 그렇습니다 옴닉이 둘이나 있습니다 예어 그리고 그 옷이 있죠 아까 그 웃음 터졌다고 하신 그 옷들이 그옷 디자인이나 이제 태엽 디자인이나 그런 그런 옷들은 다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거든요.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걸까요? 어 네. 옷 디자인을 제가 얘기 네. 할게요. 그 어. 옷그 가지옷은 그 양님이 첫 회차에 입은 가지옷은 설록님이 만들었고 그 가지옷이 두개두 벌이었잖아요. 그죠? 거기 그, 네그진찐 가지 옷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거아네 <웃음> 트리 옷도 설록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고요 그 착용하신 목도리도 제가 만들었고 눈사람 옷은 소금님이 만드셨고 네 그리고 요정 옷들은 설록님이 찍어주셨고 폐업은 설록님이랑 소금님이 예쁘게 찍어주셨습니다. 와 아니, 어, 그리고 근데. 그 아보카도 토기가 <웃음> 짰다는 설정이지만, 빼옥님이 만들고 <웃음> 빼옥님이쓴 겁니다. 아이고, <웃음> 네. 세상에 사실은... 사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키키... 작업도 좋겠어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그거 원래 있던 설정이었나요? 아니면은 5회차 직전에 나온 건가요? 그... 어... 양님한테 힌트를 좀 주기 위해서? 아... 네. 아 좀... 설정은 네.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뭔가가 없었어가지고 맞쌈. 팽이가 뜨개질 좋아하는 설정은 원래 초기부터 정해져 있던 거고요. 음 대신 그게 구체적인 인 아이템으로 선물해주는 거는 5회차 전에 급하게 정해진 거긴 해요. 오호... 그렇군요. 거대 아보카도. 오지고 지리고 <웃음> 진짜, 진짜 존재감 오집니다 진짜 와 존재감이 오졌고요 이런 아보카도 옷 이외에 뭐. 이제 저그 아보카도 옷 말고 이제 제가 입었던 에 브리티니 어쩌고햇냥이의 옷이 정말 요정들이 멋있다고 생각한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 그 외에 이제 어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방송에 나, 나오지 않은 뭐 다른 더 보여주고 싶었던 옷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음 um, 디자이너로서 저는 와, 저걸 진짜 소화하다니, 너무 멋져, <웃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컨텐츠 더 선보이고 싶었던 옷은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는 못했고요. 네, 앞으로 더 컨, 앞으로 다른 컨텐츠에서 더 기대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또, 다음 컨텐츠에도 멋지구리한 옷들이 나올 것이라는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구독, 구독.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른 요정들한테도 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설록이 만 오설록이라고 부르냐. 다른 요정들한테도 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각자 이제 아이엠 어, 그라운드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소금님부터. 소금이의 네. 풀네임은 뭐죠? 저는 맛소금입니다. 예, 소금이는 맛소금 두둥탁 맛소금이고요. 설록이는? 아시다시피.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설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장님은 풀네임이 새우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새우장인데, 이제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설록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으흠, 그렇군요. 그러면은, 빼옹이는, 빼옹이는 풀네임이 뭔가요? 빼옹이는 빼빼옹이입니다. 호는 간장, 이름은 새우장이라고. 예 그리고 빼옹이는 빼빼옹이라고 하고요. 그 팽이는 풀네임이 뭔가요? 팽이 성은 좀입니다. 아니 곰입니다, 곰. 곰팽이라고. 그래? 예잘 팽이 아니었나요? <웃음> 아니, 곰팽입니다. 자꾸 곰이라고 우기셔서들 곰이 됐습니다. <웃음> 자꾸 저한테 조미나 <좀이나> 곰을 붙여주세요. <웃음> 아, 이거 공식 이름은 곰팽이가 맞나요? 어, 제가 생각한 이름은 달팽이고요. 아, 아니, 곰팽이. 곰팽이랑 존팽이라고 하시는데, 그, 곰팽이라고 있다가, 정해졌어요. 네, 곰팽이가 아더 나은 것 같삼. <웃음> 그렇삼, 그렇삼. 그러면 장이의 풀네임은 뭔가요? 어, 저는 대장이입니다 와우, 대장이라고 <웃음> 합니다. 사실 그 대장이라는 게 사실 대장 장이에서 온거 아니냐는 이제 그 추측이 먼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맞아요. 예, 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에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굉장히 그 초기부터 완전 초기부터 정해져 있는 캐릭터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캐릭터라고 말안 했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이 그거를 이제 장이고 장의 풀네임 대장장이다라는 걸 이제 다들 대충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하늘을 부수는 망치가 있어야 하니까 망치를 만들어야 하는 캐릭터는 이제 달장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들 쉽게 추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코랭이의 성은 뭘까요? 코랭이의 풀네임은 무엇이죠? 코랭이는 초코랭이라고 하네요. 네. 코랭이는 초코랭이라는 아주 다들, 다들 냠냠쩝쩝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들 냠냠쩝쩝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어, 잠깐, 간이 질문. 어, 설탕, 당근, 조림, 물고기, 타코, 민트, 연어구이 중 하나 택해서 국방할 계획이 있으신지, <웃음> 리뷰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예, 뭔 소리를 하시는지? 예.. 뭐.. 네.. 네.. 다음 음. 음식 룰렛에 돌리면 되나요? 네.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그, 리고 그, 킹리저 가심으로다가 민트 영어너구이가 출시되면 먹을 수 있는지, 이제 그, 민트 연어구이 주문했던 게 이제 장인님이잖아요그장인님 이외에 다른 모든 요원님들이랑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는 쌉 가능. 저는 솔직히 민트 연어 굽이 되게 상큼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연어가 좀 기름기가 음. 있으니까 민트를 이렇게 살짝 가미하면 그 약간 향신료처럼 써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네. 해요. 치약을 왜 먹죠? 맞다 맞다. 음. 연어도 싫고 먹다. 민트도 싫어합니다. 연어를 어떻게 싫어하죠? 헉! 연어 세상에. 너무 비려요. 세상에. 어휴. 그러면은 초코랭님은 드실 <웃음> 건가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장이야. 드실 건가요, 코랭님은 민트 연어구이? 왜 먹죠? <웃음> 왜 먹죠라고 짧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장인은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민트 연어구이를 드실 생각이신가요? 어, 근데 민트 연어구이의 민트가 아마 민트 초콜릿 민트가 아니라 그냥 그 민트 허브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러면 저는 호기심에 먹어볼 것 같아요. 그쵸? 민초구이도 아니고 민트인데? 예? 맞아요. 그, 팽이님은, 어, 둘다 싫다고 하셨고, 빼옥님이랑 우장님은요? 저는 어, 저, 저도 생선을, 생선을 별로 안좋아하다 어. 아, 두분다 싫으시다. 이런, 이런. 우장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건가요? 아니 해산물이라서? 먹어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어, 근데 이거 빼옹이 약간 캐붕 아닌가요? 조류인데 어째서 생선을 싫어하시죠? 어... 입맛이 다를 수도 있죠. 아,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롱님과 소금님은? 저는 민트잎 올린 연어구이라 생각을 해서 후추 뿌려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 맛있겠는데요? 그럼 맛있을 것 같은데, 예. 소금님은요? 저는, 아까 말했습니다. 치약을 왜 먹죠? 치약, 연어구이를 왜 먹죠? 아이, 참나원, 고고고, 어? 치약이라니, 말씀이 심하시네, 응. 아이고, 참나원, 챗. 예. 그러면 거시기 그, 예. 그 질문은, 네 예. 간단하게, yes or no로 넘어가고,